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9T Second Love Letter 함께하고 싶은 사랑 함께하고 싶은 사랑. She will have a son and will name him Emmanuel. 이사야 이사야 7장 14절. She will have a son and will name him Emmanuel. 어 이사야 7장 14절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성경 구절은 어, 요즘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많이 생각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같이 생각해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 어떤 메시아 영어로 머사이아죠 머사이아죠 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 벌을 받고 인간을 다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게 해줄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어, 고난과 특별히 그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어, 공생에 애 대해서 많은 가장 생생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다고 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CV에 보면 7장 1 4절에 But the Lord will still give you proof A virgin is pregnant, she will have a son and will name him e m m a n u e l 어, 신께서, 하나님께서 p r o o f 를 주시는데요 증거를 주시는데요 증거 proof, proof 대신에 어, The Message 번역본에서는 Give you a sign Sign이라고 했습니다 예. 음. 증거 예. 어. 처녀가 임신을 할 것이다 A virgin is pregnant 이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주 재밌게 얘기하면 은 아마 멍치지 마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어 이야기인데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의 입장에서는 완전 가능한 일입니다. 예. 어 그렇죠. 예. 신과 인간 사이에 그 능력치와 지혜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굉장히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께서는 기적이 일상이시지만 인간에게 기적은 뭐 일어나지 않는 일에 가깝죠. 예. 이런 처녀가 임신을 하는, 잉태하는 이런 것도 그런 인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조물은 우리가 조물주인 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께서 생명의 수요자, 생명을 주신 주인이시기 때문이겠죠. 존재를 시작하게 하시고, 어, 마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 그분이 처음과 끝이 되신다. 영어에서도 알파 앤 오메가가 되신다고. 이게 원래 영어가 아니죠, 여러분? 헬라우인데, 예, 처음과 끝이 되신다. 인마뉴얼한국사는인마뉴엘인데 예. 음, Emmanuel, Emmanuel인데, 영어로 인마뉴얼인데요이 의미가, 의미를 우리가 이 연말, 크리스마스 생각하면서 계속 좀 같이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예, God with us,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인데, 이게 정말...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뭐 그냥 뭐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어, 저에게도 요즘에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오고요, 좀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함께하기 함께하고 싶은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물주,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데 피조물인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가 사실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가는 이 이매뉴얼이라는 이름의 뜻에 정말 분명하게 또 나와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를 아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덩그러니 만드신 게 아니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아름다운 자연, 에덴 동산 얼마나 천국,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심 걱정이 없고 우리가 막 땀을 흘리고 뭐 그래도 허탕칠 때도 많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정말 예,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예, 몸에 좋은 그런 것들로 예, 우리가 무슨 도사를 하지 않고 막 그래도 걱정 없이 참 지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어 그렇죠 예 하여간 그런 준비를 다 완벽하게 끝내시고 그 피조세계의 리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즉 하나님을 닮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셔서 또그 인간들과 함께 데이트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덴 농산을 아담과 하와 함께 거니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아름다운 곳을 사랑하는 존재 또는 존재들과 어 함께 이렇게 거닌다 산책한다 이건 너무나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을 생각할 때한 번쯤 떠올릴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행복한 사랑하는 관계의 모습 아닌가요? 예. 어, 인간과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또 이사야 손자 인간이 하나님을 어, 버리고 어, 자기의 존재를 시작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예, 서로를 의심하고 죽이고 예, 신의 존재도 의심하고 신을 오해하고 또는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어참 이러함에도 하나님이 보면 구약성경에서도 어떻게든 그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때로는 정말 불로령을 정말 당근과 채찍의 그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얼레시고달래시고 어떤 때는 벌을 내리시고 혼내시고 예, 이런 구구절절한 스토리들이 구약에 가득 있고요. 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 인간의 이 배신에 대한 벌을 대신 받고라도 인간과 어떻게든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전능한 창조주가 어, 오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름이 이매뉴얼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요즘에 또이 의미의 깊이가 이게 가볍, 가벼운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상황과 그것이 아님에도 이게 이름을 지어버리시 이렇게 지르, 이름을 지을 것이다. 예언을 하셨고, 그렇게 이제 예,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예, 참 경이롭습니다. 이게 진짜 영어의 앱, 앱빅이란 단어인데, 와 p 앱빅이에요. 정말 대박이에요. 예, 음, 죽음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생명의 수혜자께서 영원한 사랑을 하기를 정말 갈망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진짜 어메이징, amazing, 어메이징합니다. Amazing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결론이 뭐예요? 결국 그 목숨을 버린 그 끈끈하고 이 정말 이거보다 큰 스케일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끈질기고 이거보다 더 로이얼한 더 이거보다 정말 의리 있는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인간들은 그런 사랑을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예, 그런 사랑이 참 힘들다는 거다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존경하는 대학원 때 우리 미국인 교수님이 계신데요. 우리 닥터비라고 제가 부르는 분 요즘에 약간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그분 사모님은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한때 이제 신학생들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때... 우연히 못 들었어요. 그 설교를 그 체플에 수업이 없는 날이어서 근데 그분 설교를 들은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주는데 좀 충격받았어요. 예. 뭐 항상 그분도 부부관계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그분이 하여튼간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해서 전달을 정확히는 여러분에게 못해드리겠지만 결론은 이거였어요. 예. 어, 자기는 정말 이혼하는 이 차라리 어, 어. 죽음을 택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정말 진지한 사랑인 거죠. 뭐 이것도 뭐해석하에 따라서 요즘에 이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구리타분한 모습으로 들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이 지금 페이스북 같은데 보면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굉장히 잘 키우시고, 예. 어. 요한계실에도 결국 결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집이 예, 인간 가운데, among us, 우리 가운데 결국은 마침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에덴 동산의 인간의 출발, 성경의 시작에서도 그리고 예, 인간에게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 속에 어, 이매뉴얼로 오신 예, 어 내시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 천국에서도 하나님은 사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함께하는 사랑을 정말 뚝심 있게 지켜가시고 실현해 내시는 정말 멋있는 존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네, 음,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고 싶은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고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때로는 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예, 이 땅에서의 정말 페이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수증기 같은 안개같이 예, 예, 잠시 동안 보이다가 사라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 긴것 같지만 짧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존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목숨까지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